우송, 김, 태, 길.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 머리말인생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틀이 잡힌 책한 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40여 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비교적 많은 글을 쓴 편이고 그 대부분이 삶의 문제를 이모 정어에서 살펴본 기록이었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인생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쓸만한 말이 있겠느냐는 의문은 저 욕심에 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마 내 마음의 세계와 필력을 과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간지 철학과 현실에 연재하기로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봄 구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전체의 방향과 순서를 염두에 두고 차례로 써내려가는 동안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나는 뜻 있는 저술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과정에서 전체를 통독했을 때 불만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 시절에 누군가의 인생문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나며 내 것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 기가 꺾였다. 생생론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뒤늦게 고개를 든 것이다. 개인의 생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연기와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붓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구분을 따라서 강제를 나누지는 않았다. 생물학적 발달의 기준을 둔 그러한 이미적인 것이며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도 않다. 삶의 과정은 연속적인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부딪친다 사람이면 대개 누구나 부딪히기 마련인 공통의 문제들 가운데서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줄여서 각장의 주제로 삼았다. 삶의 문제들이란 젊어서부터 생각해왔던 문제들이며 글을 써는 사람이면 대개 한 번쯤은 그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는 문제들이다. 여기 유별나게 새로운 주장이 있 일이 없으며 남달리 기발한 생각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다. 굳이 이를을 찾는다면 단편적인 생각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과 만년의 성념이 비교적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부질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한갓 노역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편이 마음 편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노역, 노역을 부리면서까지 글을 쓰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한 것은 내 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신 독자들이다. 우선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2003년 5월 김태희